자유한국당은 미국에는 국민의당을 유치하려고 하여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위명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본회의에 상정된 청년교통법, 유치원 3법, 포항지진 피해지원특별법 등을 포함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를 신청하면서 청년의 고통, 아이 키우는 부모의 고민, 포항지진 피해자의 눈물 등을 위명했습니다. 통과를 스스로 약속했던 청년기본법, 포항기진피해지원특별법을 포함한 50여 개의 법안에 발목을 잡으면서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외면했습니다.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을 선정하지 않으면 민식이 법행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하여 아이들의 안전 그리고 그것을 바라는 부모들의 아픔을 외면했습니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말을 바꾸면서 남탓을 하며 정치하는 사람들 간의 신의를 외면했습니다. 선거제 개혁을 반대하면서 그동안 매번 총선 때마다 800만 표 이상 발생해 온사표에 담긴 국민의 의사를 외면하려 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에 반대하면서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과 그동안 잘못된 수사로 인해 피해를 받았던 국민의 억울함을 외면하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유한국당이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많은 것들을 외면하는지 그리고 외면할 수 있는 무서운 정당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 이 많은 것을 외면할까요? 바로 선거 승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소중한 가치들을 외면하면서까지 선거의 승리에서 얻은 힘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평화를 챙기려 합니까? 인생을 챙기려 합니까? 아이의 안전을 챙기려 합니까? 숙련의 꿈을 챙기려 합니까? 국민의 억울함을 챙기려 합니까? 자당의 이익을 위해서 과감히 소중한 가치들을 헌신작처럼 버린 지금의 모습을 봤을 때 전혀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외면한, 그래서 국민을 외면한 자유한국당은 결국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민을 외면한 자유한국당과 협치가 가능한지 협치를 해야 할지 고민이 깊고 회의가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빠른 시간 내에 필리버스를 처리하고 민생법원의 통과에 협조하지 않으면 국민을 외면하지 않은 모든 정치세력과 함께 고반도를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